고 박사님이라고 하세요. 아고 박사님? 고 박사님. 박사님 아요 고기 있는 관시물은고 아 위로 이용할 수 있어요. 여기 그 나비 신청하면 그 나비를 볼수 있는데 나와서 보실까요? 네. 목걸이 마음에 드시나요? 네 마음에 들어요. 진짜 나비인데? 네. 잡아도 될까? 음, 나비 봤어요. <웃음> 오케이, 달성. 나비 봤는데요? 나비 봤어요? 네. 나비도 이쪽에 우리 주변에 볼수 있게 <웃음> 음. 나비가 좋은 식물을 심었거든요. 음. 지금 여기 앞에 붓 들려야 는데 보라색이요. 음. 저 나비가 좋아하는 식물이에요. 보세요. 아. 저도 기 뿔을 깔아먹는데, 향이 또 좋아요. 냄새다은은한 향이 나거든요. 오. 네. 그래서 주변에서 나비도 볼수 있고요. 네. 더 나비를 보실 수 있냐면, 이 나비 생태관에서 보시면 얘가 나비센터관인데 날씨가 추운 간결 지금 거의 대부분 앉아 있어서 잘못풀 거예요. 온충은 아 자기 몸에서 열을 못 만들기 때문에 아 햇빛은 그쵸. 열을 받아서 움직이기 때문에 아침에 잘못 날라요. 네. 네, 그 나비가 꿀을 빨아 먹있는 꽃으로 음. 이제 여기 조성하고 있습니다. 음 네, 요거는 붙들레인데 보시면 냄새만 향이 은은하게 어? 날 거예요. 강아지도 아이안 나요. 그 향이 이 좋아요. 이 나비가 여기 앉아서 꿀을 빨아먹거든요. 아. 사람 몸에 있는 땀도 빨아먹기도 하고요. 땅에 있는 물도 먹기도 하고 동굴의 배설물에 있는 액체도 빨아먹기도 합니다. 동물이요? 네, 동물의 배설물. 그러니까 아, 진짜 우에 앉아서 아. 그 지벨을 빨아먹기도 해요. 또 나비, 애벌레가 좋아하는 식물을 기질식물인데 갉아먹는 거거든요. 아, 이런 거요? 네, 자기 나무인데 남방 노랑나비가 갉아먹는 먹이 식물인데 음. 하얀색 보이시죠? 네. 이것이 남방 노랑나비 알이 아, 알이요 네, 이거요? 네, 알이에요. 그 여기서 끼어 애벌레가 갉아먹고 번데기, 정수이 되는데 <웃음> 여기 애벌레 보이죠 주변의 색깔을 똑같이 만들어서 자기 몸을 보호하는 거예요. 네. 나비 상태가에서 이렇게 나비들의 어떤 그 생활을 다 관찰할 수 있어요. 네. 네. 거미도 볼수 있는데 거미 같은 경우는 솔직히 나비에겐 충적이거든요 근데 어. 애들때는 그런 어떤 그 자연 상태에서 먹고 먹히는 관계 있지 않습니까? 네. 먹이 사슬. 그것때문더 보여주기 위해서 그 거미들도 웬만하면 여기 놔두고 있습니다. 본충은 <웃음> 네. 위로 올라간 습동이 있다 그랬잖아요. 예를 들어 그건데요. 잠깐만 손줘 보세요. 제가 밑으로 갈게요. 위에 어떻게? 네, 가만히 있어요. 오, 와. <웃음> 네. 그럼 막번데기서 나온 거예요. 뭐 나와요. 번데기서 해변이라 그래요. 아무튼 해로운 거 없고요. 안지러워요. 네. <웃음> 그나개를 통해서 안지러운데 네. 이렇게 안 날라가죠.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어. 다 퇴화났기 때문에 날개게 힘이 아 없어요. 힘이 없어서 네. 그퇴화자마자개 나비는 날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날개를 말려서 어형도 자기가 음. 날수 있게 돼야 되는데 그 시간이 몇 시간 정도 걸려요. 네. 다 말린 다음에 예 바로 퇴화하는 거예요. 아 네. 사막이 있어요? 어, 사마귀에 물리면 아. 여기 피부경럼 생긴 사마귀가 생긴단말 들어보셨어요? 아, 아니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물려도 아.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 우리가 맛있게 먹는 그런 곡식을 네. 대충 을이 그... 사마귀가 잡아먹기 때문에 음. 아마도 그런 이유 때문에 못 잡게 하는 조상님들의 지혜가 아. 아닐까 그렇게 직추하고 있어요. 또 하나는 아까 나비 만지셨잖습니까 네. 나비 날개를 만지고 눈을 비비면 장인 된다는 말이 있었거든요. 아 진짜요? 근데 처음 그 들어데거짓말 뻥이에요. 나비 날개는 중요한 것이 먹이를 찾아가기 위해서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에 그 날개를 만지면, 찢어지면 결국 먹지 못하면 죽기 때문에 그것도 아마도 그런 부분에서 조상님들이 음... 말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아... 할수 있어요. 네. 네. 사막귀도 만져도 되나요? 만져도 되는데... 아, 저 무서워요. 또... <웃음> 아니, 아니요. 아니, 장난이요. 야 아, 잠... 날카로운 발톱이 있어요. 보이시죠? 진... 되게 아... 따거요 중요한 부분을 이렇게 지나해온 거예요. 네. 어 자꾸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있어서 괜찮아요 자꾸 있어서 괜찮 있어서 괜찮아요 여기서 날개 아요 자꾸 요 자꾸 힘어 가지고 아요 자꾸 있어서 꾸로 매달렸고 중요 자꾸 있어서 괜찮아요 자꾸 있어서 괜찮아요 꾸요그래서그상태에서 날개를 말리고 나서아요 말씀드린 서처럼날 수가 있는서죠찮아요요이꾸 있어서 괜찮아서 이제 아요요 자꾸 있어아요자 이제 나비센터에 보셨으니까 이제 다른 데 보여줄 건데 네. 애들이 좋아하는 토끼, 토끼. 저기 오게 되소 토리동산인데 연주도 할수 있어요 연주요? 네. 이따 음... 가보시면 알 거예요 네. 한번 가실까요? 고, 고. 토끼에서 여기서 이제 먹고 어... 애들이 올라오면 네. 당근에고 먹이 주기 체험도 많이 해요 음. 시기가 되면 이제 새끼도 나오고 그래요 아... 네. 땅속에서 땅을 파갖고 거기다 새끼를 낳거든요 음... 네. 토리동산으로 이동하시죠 애들이 이제 막 뛰어가면서 네. 이렇게 하시면 아네 연주 못하는데 이걸로 <웃음> 연주도 하시는 분 있어요. 아 네. 이걸로 연주하는구나. 요거 같은 경우는 애들 전화기 원리 있지 않습니까? 서로 주고받는 거. 여기 보시면 한쪽에 여기서 말 입대고 말하고 저쪽을 기대고 하면 들을 수 있어요. 아 진짜요? 이쪽, 반대쪽 쪽에. 여보세요. 여보세요. 어? 좀 들리는 것 같아요. 네. 오늘은 나비 공원에 왔으니까 한번 나비 명곡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나비야 나비야 이리 날아오노라 오노라. 아. <웃음> 어땠어요? 어 재미있었어요. 제가 이렇게 나비도 보고 다양한 곤충에 대해서도 배우고 한국의 생태계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된것 같아요. 아주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웃음> 아, 요즘 아주 기계적인 오프닝하고 음. 기계적인 클로징이 아주 늘어나고. <웃음> 그래야죠, 그래야죠. <웃음>